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돌리면 꺾이겠죠? 네. 그냥 호수를 잡고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깔아놨던 이 스프링클 호스를 이런 식으로 감다 보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손목이 손목이 다음 날 펴지지 가 않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로 호스를 한 방에 감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이제 양파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굵어질 때가 됐죠. 쿨러를걷어겠네요 마늘, 양파, 감자, 뭐 어떤 작물이든지 이제 쿨러를 걷어내고 수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뭐그 800개. 800개? 800조. 그렇게 많요걷으려 그러면 당겨 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쿨러를, 코스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관을 했죠. 근데 이런 불편하고 힘든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네. 오늘 왔는데 네. 이겁니까 이게 뭐죠? 이겁니다 짜잔! 아니 이게, 이게... 어, 그러면... 뒤에는 손잡이가 있고. 네,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발판이 있는데요. 한쪽 발로 밟으시면 됩니다. 한쪽 편으로 밟고, 이렇게 호스를 끼운 다음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요. 돌리면 꺾이겠죠? 네. 이파이프 때문에. 그러면 그냥 호스를 잡고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웃음> 뺄 때는 뒤로 살짝 음. 그 다음에 쏙 빠집니다. 그냥 음. 이렇게. 손으로 감는 것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사이즈가 작게. 어. 금방 사온 새 것처럼 이렇게 감기죠. 이름은 뭐라 할까요? 이름이 있습니까? <웃음> 이름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잘 돌아가니까, 돌돌이 <웃음> 돌돌이! 돌돌이로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돌돌이를 사용을 하고 예. 우리 슈퍼농구는 원압슈퍼농구니까 손으로 해서 <웃음> 과, 과연 누가 더 빨리 이호수를 접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예. 둘이서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야, 엄청난 속도가 차이 나네요. <웃음> 처음 가봐보시잖아요, 그죠? 저 처음 해봤는데, 네. 제가 훨씬 빠르고, 판반 네. 반 남은 것같아 반. 그죠? <웃음> 야, 제가 슈퍼농부를 <슈프놈보를> 이겼습니다. <웃음> 야, 순식간에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요거. 저는 이만큼 다 가봤습니다. 네. 역시 이 기계가 네. 상당히 중요한 거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할 시기 이런 시기에는 최소한의 어, 인건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라 그러면 어 아이디어 상품 이런 좋은 제품들이 그농사지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되죠 야 이거 800개 되는 거를 사람 손으로 <웃음> 한다고 생각하면 야 이건 상상하기 힘든 건데 <웃음> 어떻게 한두 개는 손으로 하겠지만 네. 이게 10개 넘어가고 100개를 손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 남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쿨러 감고 나서 뭐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정도 감고 나면 다음날 손목이 침 맞으러 가야 돼, 침 맞으러.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걷어 내주기만 걷어 내주면 감는 건 혼자 감아도 하루에 뭐 엄청난 양을 감을 수 있죠. 제가 감아봤는데 신이 나요. <웃음> 돌리는데 왁 네. 신이나 스프링클러 호수 뭐 점적 테이프 점적 테이프 어, 이렇게 그 하우스에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물 주는 관수 시설 호수 종류들은 이걸로 감으시면 부피가 엄청 많이 줄어들고 감는 시간이 확 줄고 써 보시면 네. 이야 이때까지 왜 이걸 몰랐을까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네. <웃음> 저도 그랬습니다 아. <웃음> 3일 할걸그 어. 그 인원으로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슈퍼노부가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제작을 하시, 하셨던 분이 있는데 아. 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아. 근데 이제 우리 밴드 회원님들 농장에 겨나고 왔다가 보시고 아. 이런 제품들 진짜 같이 공동 구매 한번 해주면, 진짜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어,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몇개 준비하셨습니까? 60개. 아, 돌돌이 60개를 지금 네. 준비해주셨네요. 60개 한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저희 밴드 회원님들 중에 네. 전화 주시고, 이렇게 밴드에 글 남겨주시면, 네. 이걸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TV 밴드 회원들만? 네.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웃음> 제가 이기 3,100명이 좀 조금 없는데, 예. 그분 중에서 딱 60분만 요거를 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웃음> 요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예. 요쪽에 보이시는 010449-445로 전화주시면 요거를 돌돌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웃음> 예. 자,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정말 부자되고,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게 손목 나가는 일 없는 그런 농사들을 지시길 기원하면서 저희 한국농산 t v 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